안녕하세요 칠레로나 입니다 예!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10년 동안 타던 스즈키 차를 버리고 도요타 꼬롤라 크로스 2022년 suv 를 샀어요 여기에 기쁨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 실내 폐소로 2,200만 폐소고 세금은 70만 폐소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은한 3,4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좀 비싼 편이죠 한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쌌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자가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거의 한 1.5배,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물량이 없어서 차가 그냥 비싸더라도 있을 때 얼른 얼른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마찌다를 사고 싶었 했는데 마지다를한 9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도요타로 갈아탔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도요타도 누가 이 차를 살려고 예약금을 걸어놨다가 취소를 했나봐요. 근데 그 차를 우리가 딱 받은 거죠. 되게 운좋게 이 차가 하나 나왔으니 살 생각이 있느냐 연락이 온 날에 예약금을 50만 페소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가서 현찰로 전부 전액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사인까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 차를 받았죠. 굉장히 운좋게 빨리 구입한 케이스 현재 칠레에서 자동차 살려면은 3개월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제 지인들이 제가 도요타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도요타 매장이나 근처 도요타 매장을 가서 문의를 했는데 똑같은 차량이 없다고 해요 아예 nope. 아예 재고가 없어서 결국 이제 저희는 운좋게 받았고 다른 분들은 뭐 계속 기다리는 상황 어, 운이 진짜 좋았어요 운전을 일주일간 해봤는데 감상을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차를 봤을 때는 커 보인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게 저 앞에 깜빡이 램프가 굉장히 예쁘고 날렵하게 빠진 편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 둔탁한 느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세련된 와인 레드 컬러라서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은 레드컬러라서 받자마자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런 차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게 핸들링이 되는 편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핸들링이 되는 편이고 내부는 일단 굉장히 예뻐요 신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예쁘고 계기판도 굉장히 편하게 잘돼 있고 여기 벌써 400km 일주일 만에 400km를 탔다고 나오네요 지금 가득 채워놨네? 언제 또 채워놨지? 남편이 오늘 아침에 기름을 채워놨나 보고 그리고 458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시간 5분 정도 느인데 어쨌든 그리고 밖에 온도 나오고 뭐 이런 계기판들이 있고 여기는 뭐 이런 조작할 수 있는 핸들에 이런 것들이 있고 전화 받을 수 있는 버튼 불, 어, 시리 할수 있는 버튼 음량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사용은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양옆에 이걸 뭐라 지 옆미러? 옆미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런 스마트 TV,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라디오나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애플 카 플레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그 부분은 좀 타보고 알았는데 굉장히 연결이 불안정하고 좀잘 끊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애플 선이 정품이 아니면 좀 많이 끊기더라고요. 이, 이 선만 유일하게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선이네요. 이렇게 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볼 수도 있고 이 안은 오토인데 기본적으로 오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령 구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차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여기도 이제 종이컵 하나씩 들어가면 꽉찰 정도의 크기고 특히 이 부분이 원래 전에 차는 동전 넣는 그런 서랍이 있었는데 아예 동전 넣는 서랍 없이 이렇게 USB 포트 선이랑 여기에 핸드폰을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대신 여기가 이제 되게 좁아서 핸드폰 넣고 나면은 다른 거는 별로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에어백이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여기가 둔탁하게 되게 크게 빠져서 여기 조수석 서랍이 좀 작게 느껴져요 보통은 한이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은데 내 생각보다 들어가는 물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수납력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에어백 넣는데 이렇게 큰 공간 차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옆에도 서류 같은 거 보통 저는 많이 넣었는데 여기는 서류 넣기에는 좀 많이 작고요. 여기도 음료수 하나에 뭐 물티슈 한두 개 정도 넣으면 은 그냥 수납 공간이 꽉 차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수납이 많이 되지는 않는 차량이에요. 동전을 이런 데다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 안에는 US 포트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뭐 필요한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좋았던 게 이렇게 선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홈이 있어서 이렇게 홈이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 애플 선이 씹히지 않아서 그건 좋더라고요. 가끔 씹히면 애플성 같은 경우는 고장나는 경우가 잦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편했어요. 뒤에 자석 같은 경우는 넓찍하긴 한데, 가운데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벌써 차 뒤에 승마장을 몇번 왔다 갔다 했더니 흙투성이네, 벌써 헌차가 다 됐어요. 이렇게. 뒷좌석 뒤에는 이런 주머니가 조수석 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석 뒤에는 주머니가 없고 조수석에만 주머니가 있어서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휴지는 하나요. 여기 공간도 좀 작은 편.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작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나오면 불빛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서 창문에 다 가릴 수가 없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이 남는 거죠.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는 어 옆에 사람이 얼굴이 좀 뜨겁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트렁크 얘기를 잠깐 하자면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커요. 제 승마 가방, 아이들 승마 가방 하나씩 해서 승마 가방이 3개가 일단 있고 알리스랑 단떼의 호키파티인데 파티인데르웨다, 롤러스케이트랑 보호 장비들이 가득 가득 있는데 호키채도 있고 그게 이제 다 수납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편이고 위에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서 물건을 잘 가려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지금 운전을 하면서 그냥 고프로를 영상 촬영 상태로 놔둔 후에 운전대 앞에 있는 곳에 그냥 고프로를 세워놨을 뿐인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고 거의 영상도 흔들림 없이 잘 찍혀 있죠 수납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의 외부, 내부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렇게 괜찮을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잘 타고 다닐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10년, 15년은 더이 차로 타지 않을까? 뭔가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한은 아마 이 차로 계속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괜찮은 차고 서 어쨌든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